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9번째 러브레터 주는 사랑 주는 사랑 God loves a cheerful give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어, 뜻은 이제 기꺼이 즐겁게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앞에를 찾아보니까 61번째 러블레터에서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관련 말씀을 뭐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를 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 문맥은 읽어보시면 사실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좀 전반적으로 이 주는 즐거움, 어,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나 또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 사람이 느끼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음 사실은 음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음 다른 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새로 카페에 일하게 된 알바생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음 근데 이제 베이킹을 저희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거할때 쿠키를 수백 개를 굽기 때문에 어 이제 알바생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당연히 이제 하는데 제한 친구가 이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어...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일이 이제 루틴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이제 계속 찍고 한 명이 이제 오븐을 보면서 잘 구워지는지 확인하고 빼고 뭐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 이제 계속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 이제 집중력을 놓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노동의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어,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친구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어, 이 친구가 되게 그 기독교 변증하게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넌크리스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신이 있는가 아니면 신이 있다면 왜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는가 안 좋은 사건들이나 왜그 나쁜 마음들을 가지게 허용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한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이제, 어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고 느꼈고 저도 정말 거의 무슨 진짜 약간 오버하면 강의하듯이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떻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 이제 이 카페를 통해서 저번에도 이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일하게 되는 이제 알바생들, 정기적으로 뭐 아무리 못해도 대여섯 시간씩 한번 일할 때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뭐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어이 알바생들 하고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일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키친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젊은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어, 관심을 가지 않고 예, 교회의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뭐은 교회뿐만 아니죠. 예,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뭐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해질 것 같고 음... 근데 여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뭐, 여러분도, 어, 크리스천이라면 마찬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이제 그런, 어, 너희의 어떤 그런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진 희망에 대해서 세상이 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알바생들하고도 아 내가 오늘 얘에게 전도해야지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지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 방금 전에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제 입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젊은 한 영혼에게 전달이 되도록 어, 이제 어 기도를 할막 요즘에 최근에 그런 기도들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실은 그 친구가 10년 동안 키운 반려 묘가 있거든요 예, 고양이를 루키라는 이름의 고양이 10년 키웠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예. 키우다가 실증나면 이제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 일은 뭐그 친구가 베이킹이 취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제 일에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이렇게 심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음그 얘기를 사실 좀 자세히 하나님이 있냐 없냐 There is no God이시냐 There is uh, there is one God 유일한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129번째 다루려고 하다가 사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도 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주인이 있다면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얘기하다가 오늘 이 사실 이 cheerful giver Cheerful giver 예. 이렇게 즐겁게 예, 기꺼이 주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예. 음, 하나님께서 cheerful giver가 먼저 인간에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또제이 채널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강조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런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면서 탐욕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주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사랑을 주지 않게 되면서 나락으로 예, 자멸의 패스트트랙으로 예, 어떤 숄컷으로 지름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예.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어음 계속 요즘에 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어 코로나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생각을 이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예 부족하지만 어 하나님 메신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기쁘게 주는데 관계라는 것이 어그 리턴이 없을 때예 사실 그 관계는 위태로운 관계죠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한 명은 즐겁게 주는데 한 명은 예 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예 상대가 주는 거는 날름 먹으면서 어. 상대는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류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 도입부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다 얘기해버렸는데 어이 주는 사랑, 주는 축복 이것의 신비는 우리가 늘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삶에서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하다못해, 이제 하다못해가 아니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어,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먹는 거를 또 본인이 행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이건 어느 가정이건 너무나 귀중하고 정말 꼭 필요한 존재십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업 주부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예. 음, 저는 사실, 어, 아파트가 뭐,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 능력 바뀌기도 하지만, 어, 그, 자신의 그런, 이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 맞추어서 어, 건축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뭐 건축 탐구 집이라든지 EBS 이런 걸 굉장히 즐겨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어, 지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획일적인 공간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분들보다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합니다. 오늘도 옆으로, 옆으로 갔는데. 아, 까 그러니까 거기 오늘 본 주택창구, 주택, 주택 탐, 탐구 집에서 그 남자분이 이제 부부가 직장생활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들어가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이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되기로 했는데, 남자가 그걸 선택했는데, 남자분이 되게 남자, 남, 남자스럽게 생겼거든요. 예, 여성스럽게 생기지 않고, 이 말도 좀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부도 행복해 보이고, 애들도 행복해 보이고, 뭐, 애들 막, 뭐, 개인주택이니까, 뭐, 진짜, 막, 고피플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녀도, 뭐, 층간소음에, 뭐, 그런 게 없죠. 어, 네. 하여간, 옆으로 완전히 있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 네. 그니까, 러 다시 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이렇게 주는 축복 주는 사랑이 오늘 제목인데 아,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축복을 실천하면서 행복해하는 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들이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오브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볼 때도 분명히 풍족했었고 예. 뭐 지천에 맛있는 어, 과일 나무들이 지천에 쌓였을 것 같아요. 과일은 늘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이제 장수 프로니까 다 아실 텐데 이걸 보면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제 대자연의 그 품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몸의 병도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이제 고백들이 다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만 방송에서 찾아다녀서 안 좋은 케이스는 뭐 다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제 먹을 게 지천이고 계절마다. 아... 패스트푸드나 이런 몸에 안좋은게 많이 이제 현대사회에 있으면서 자연에 있는 사실 그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으면 굉장히 뭐 몸을 건강하게 하겠죠 뭐그 부분에서 이견 없을 것같고요 예. 뭐 최근에 그 안싸우면 다행이다 라고 안정환씨가 요즘 예능을 주름잡는 것 같은데 그 만제도라는 선에 보면 은 해물들이 막 섭이라고 자연산 홍합이나 주먹만한거 이런거 막 찜에서 먹고, 뭐, 낚시해서, 뭐, 햇도먹고 구워먹고, 이런 거 보면은, 어, 참, 이 자연이 정말 조물주가 계시다면, 그 조물주는 정말, 어, 주는 사랑에 굉장히, 어, 그것을 의도하고 익숙한 존재이시다. 이걸 확신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지만요. 예. 근뭐 자연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뭐 자족의 그런 신비를 많이 체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잡는다, 먹을 만큼 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음, 주는 사랑은 뭐 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를 받았을 때 기쁨이 분명히 큰데 뭔가를 나누었을 때 상대가 행복해하고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대상이라면 이렇게 할때 굉장히 여러분이 주면서도 행복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서구권 선교에 이제 어 어떤 콜링 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제 그런 관련 단체에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카드빚을 내가면서까지 이런 유럽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제 쉐어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 또 그거를 받아들였던 어, 정말 진심으로 그걸 쉐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처음 만났지만 타지에서 그 사람들과의 그 분위기나 그들의 눈빛이나 이런 것은 사실 평생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예. 그래서 아울리치나 이런 거는 주는 행복의 굉장히 절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같이 있게 생각하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메시지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 함께 피조물로서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하자, 이렇게 쉬어 하는 겁니까요또이 예. 주는 행복, 주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늘 떠오르는 시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제가 이제 대학교 나이던 시절이에요. 제 대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신학교였는데, 어 굉장히 다들 어려운 뭐 시골 목사님 자제들이나, 예. 뭐큰 교회 목사님 자제들도 있었지만, 뭐 시골교회, 어려운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 자제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 IMF식이었고. 근데 굉장히 이런 주는 사랑이 넘쳤었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입니다. 예. 어, 네. 당시에 또, 친했던 외국인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저랑 이제, 연락을 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제 필리핀 출신 목사님도 있고 뭐 어진, 언제든지 와라 게스트룸 이 있으니까 재워 주겠다 맛있는 거 주겠다 막 이렇게 예, 필라델피아 인데 그런 당시 굉장히 어렵게 같이 <웃음> 같이 위군 교수님 이제 미국에 방학 때 돌아가시면 그방 연구실에서 이제 같이 거기서 공부하고 어 적은 이제 돈으로, 필리핀도 어렵잖아요. 적은 돈으로, 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하던 그런 친구, 친한 친구였거든요. 예. 생각이 나네요. 보고 싶네요. 예. 그니까 이게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예. 어, 당시에 저를 도와주는 거를 굉장히 막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던 형이 있었어요. 신학과, 이제 저보다 몇살 많은 형이었는데, 어뭐 이거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김현철이라고 당시 이제 김현철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고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필요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와주었고 어 굉장히 기뻐했어요 오늘 제목처럼 cheerful giver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화난 얼굴로 어,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어,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어, 저를 굉장히 좋게 어,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좋게 생각해서 너를 돕는 거는 이거는 투자다. 뭐 한국 교회를 위한 투자다. 이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어, 당시 저는 신학과도 아니었고 영어교육과였는데 어쨌든 참 신기한 형이죠? <웃음> 그래가지고 생긴 거는 꼭 어디 조직의 보스 같은 예, 부영이 태권도 선수였나 하여튼간 굉장히 남자다운 이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하여간 진심으로 저를 많이 도와줬었던 또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웃음> 과거에 이런 분의 기도와 응원과 투자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제가 살아야 할 텐데요 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예요 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최대한 그대로 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전달하려고 할때제 마음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런 채널을 하는 이유예요 제 시간과 어, 이런 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 그니까 신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또 인간에게 그런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어, 인간에게 이런 리더십을 줄 때도 하나님 마음속에 굉장히 cheerful giver로서 기쁨과 설레임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인간이 그냥 쉽게 그냥 배신을 때린 거예요. 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이 우리에게 줄, 공급하는 것들은 너무나 어, 다양하고 어, 우리의 생명을 단순히 이어가게 하는 걸 넘어서 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먹을 것들이나 아름다운 자연 그런데 매료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이게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점점 하나님이 좀 하게 하신는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하나님 메신저로 부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사실은 마땅히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야 하는데 어, 사실 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섭섭함이 정말 한가득 붓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 Turn b a c k 이란 표현을 저번에드 썼는데 주저함도 없이 Without h e s i t a t i o n 주저함도 없이 나에게 그렇게 빨리 등을 돌려버릴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충격을 먹으신 것 같아요 더구나 그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게 달려가서 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음란하게 가늠하듯이 그들을 사랑했다, 섬겼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는데 하나님 거침이 없으십니다. 네. 너희의 그런 모든 시간과 너희의 물질과 이런 것들 헛된 것에 너희가 그렇게 탐닉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알바생에게 한 요점도 그거였어요. 딱 하나예요. If there is one true God, 진짜 참된, 진실된, 진짜 진짜 한한 한, 하나의 신이 있다면 사실은 어, 천국과 지옥도 이해가 될수 있고 예,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새로운 알바생이 굉장히 잘굿리스너예요 예, 본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잘 얘기를 듣고 질문을 지혜롭게 잘 합니다. 그래서 뭐 놀면서 그런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나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야기하면서 더잘 정리되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허 웃으면야 무슨 뭐 기독교 학에 대한 강의를 하나 일하면서 한것 같다. 둘이 막 웃었거든요. 예.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뭐, 기도합니다. 저는 제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그 친구의 인생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낙킹을 할때그 친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음. 어, 그래서, 하나님은 퍼주시는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사랑을 베푸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그 절대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예, 그것을 고집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존재이시지만, 사랑이, 사랑의 본질이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어,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사랑의 동행을 할 것이냐, 그것이 천국이겠고요. 예. 영원한 생명이자 사랑이신 생명이자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한 단절은 곧 영원한 죽음과. 예,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통의 제지옥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예. 어... 음... 이, 이런 주는 사랑의 반대의 극단이 사실은 뺏는 그런 뺏는 거죠, 뺏는 거. 어, 총기 사용이나 그런 무기 사용이나 전쟁이나 뭐 깡패들의 방식이나 이게 여러분 기쁘게 반대가 뭐예요?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주는 거에 반대말이 뺏는 거고 예. 내가 원하면 힘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너의 것을 빼앗겠다. 개인 간의 이것이 범죄이고 어, 조직이나 국가 간 인류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 아름답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뭐 이미 지옥스러운 거죠. 예, 이미 지옥인 거죠. 그 자체가 힘으로 빼앗고, 거짓으로 빼앗고, 이것이 이미 지옥인 거죠. 예. 어... 네, 오늘은 저도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월요일날 파이자 백신 1차를 접종했는데, 어, 뭐 특이한 부작용은 없는데 좀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또 요즘 피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좀 쉬고 있는데 조금 좀 나아져서 저도 이제 이제 녹음 끝나고 뭐 카페 관련 업무나 또 영어 수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이라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저는 뭐 제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이 cheerful giver 주는 사랑, 기꺼이 주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것에 제가 더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도록 그 주신 그 분을 더 사랑하도록 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제 삶을 정말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람은 너무나 정말 그꼭 시편에 나온 것처럼 바다와 같이 오션 같이 와이드하고 딥하고 정말 그거를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어 이제 그분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이 예. 그리고 현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 주는 사랑. 부게 주는 Trueful Giver가 과연 되고 있는가, 자신만의 조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변화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어,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아, 화이팅 하자구요 땡큐